들어가서 진짜 다 이약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된 이상 남의 나라 근처 가서 캐와야겠는데 된다 우리. 여보세요. 예. 네. 아 지금 신전에 계시다고. 제가요? 네? 주변 탐사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땅굴 파시나요? 아, 땅굴이 뭐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 용도의 땅굴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아왜 그러시죠? 우리가 지 땅굴을 찾았거든요. 무슨 땅굴이요? 국보 바로 옆에 네. 지하로 연결되는 땅굴이 있더만 아 그거 누구 거겠어요 그게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님 그 담당자분은 오늘 안 오셔가지고 <웃음> <왜? 웃음> 고객님 고객님이었군요. 정말 상심이 아... 크시겠어요 마녀를 투리가 사왔거든요 아, 예, 사가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한 펜이가 저한테 막 어, 여기는 마녀가 둘 있네요. 어, 아, 하나는 연빈 님구나뭐 이딴식을 해가지고 <웃음> 에이, 마녀를 다시 돌려드렸어요. <웃음> 투두 님이 화가 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전쟁 일으킨다 하는 게 그거였는데. 아, 한 펜이는 왠지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아까 식량 떨어져서 저희한테 <웃음> 밥 구걸하러 왔거든요. <웃음> 그 친구 그래서 제가 소고기 두개 먹여서 보냈어요 아 거기는 그렇구나. 소고기가 또 어떻게 있어요? 소고기 저희 소 많아요 어아 그러면 은 죄송한데 소도 몇 마리 분양 가능한가요? 소 같은 경우에 두 마리만 보내드리면 되시겠습니까 고객님? 아어 그럼 되죠 아두 마리면 좋죠 네. 그 배두 대를 타고 오시면 저희가 또 처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런 의미로다가 혹시 주민 아이가 태어났다면 한 마리 정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면은 그때 꼭한 마리는 꼭 분양해 드리는 거야. 한마리요한 마리지. 그러면 한 마리. 인간을 가지고 뭘 <웃음> 어떻게 아, 예. 뭐 인간은 명으로 세고 우리는 말이라 하지 않았어? 아, 그런 건가? 에, 그지, 그지. 우리 원래 말이가 맞지. 그치, 잠깐 그치? 헷갈렸다. 잠깐 헷갈렸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우리 중대장 인간인 줄 알고 척살할 뻔했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이 친구들이 음. 난리가 났네, 그냥. 송아지 두 마리 난리 났어 벌써. 음. 음. 야, 송아지 몇 마리야 이거? 음. 얼굴 몇 개야? 키메라야, 음. 뭐야 이거? <웃음> 배다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 뿌, 뿌. 배 돌려서 들어오셔야지 배 돌려서 들어오아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디리리리리리리. 디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아. 이게. 이게 카트했던 실력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카트 어딱두 마리 나왔네 이쁘게 어스띠리리리리리리리리 와야지 왜안 오나 왜안 오지 얘네 잠시만요. 와야지 아 이게 미리 왜? 미리 네 잠시만요 타이 아, 자식아 쟤왜 <웃음> <웃음> 안타지? <웃음> 이상하네? 이게 사람이 많아서 쟤네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럴 수 있거든 아아 아, 멀리 가보자고 우리가 연비가 두개 들고 그렇지 자 그렇지! 어? 어, 저렇게, 어 타면 내가, 저, 그,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아이 그렇게 앞으로 하면 안 돼. 그 어! 지 빨리 타! 나와! 앞에 나오고! 아, 나, 나, 나. 어라? 어라? 연빈이? 어라? 어라? 어라 어, 같이 어, 나갔다가 어. 들어와도 돼 같이 나갔다가 다시 아,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운전 상당히 못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셨구나 <웃음> 아니지 백무빙 그래, 그렇지 백무빙 아이구 <웃음> <웃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구 소가 도망을 어이거 집으로.. 집으로 <웃음> 도망가버려 집으로 도망을 <웃음> 자 우와아!! 와한 마리라도 <웃음> 타 빨리 됐다 됐다 안돼 아, 이러고 이러다 두 마리 탄다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연비님이 저거 타세요 연비님 저거 타세요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그럼 잘 키우세요 에이, 굴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돌이 소순이 잘가 너희들은 우리의 동맹의 증표야 우리 소돌이 소순이 아우 여기가 고객 응대가 좋네 아잘가 어, 러니까기가 다르네 진상들 상대할 때는 역시 저런 거밖에 없어. 네, 우리가 서비스업이잖아 지금. 이게 어, 뭐, 뭐야? <웃음> 진짜 이기 <부용이 되기> 때문에. <웃음> <진상> <웃음> 어 나이스! 오 오호! 어 다이아몬드로 날 감싸줘? 대박 일세! 대박 일세 가져오도록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가 풀색 꿀꺽. <웃음> 자네들은 다이아를 몇 개를 캔 거야 그러면? <웃음> 야 이거 다이아 수확 없었는데 거의 한2 0개캔 효과 나왔다 이거. 아이고,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호이 그냥 갈 걸, 아, 너무 안심했네. 가본 아깝다. 음 바지 하나라도 살렸으면 됐어. 어, 내구 1? 아, 야이 정도면, 음, 프린첸이라 볼순 없다. 범도 한번 체크해봐. 뭐뭐 뭐 있는지. 와, 이거 다시 우리한테 돌아왔네. 내구 1 약탈 투입니다. 저희가 뺏겼던 뭐. 2, 아, 아, 나이스. 준대장님? 네? 저희 이 박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만들고 왔나? e l 에서 돌아온 w e l 이상사 이 박사! 원 h a t 나무에 올라가. 뭐 말할 게 있나 혹시? 보고할 거 있나? 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이 아닙니다 일단. 어? <웃음> 그러네. <웃음> 바로. 수그리. 엉덩이 엉덩이. 허리 허리. 여기 보여 쓴게 아니고 <웃음> <웃음> 보여 달란 게 아니고 엉덩이를 숙이라고. 엉덩이를 엉덩이를 보이나? 음, 구조를 보고 왔구만. 음. 땅굴 침투. 지금 근데 땅굴 침투가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패시브야. 다 그래. 성벽을 짓자. 그 뒤에 상자 보면은 예, 척제벽돌로만 지어 주시면 됩니다. 과거 역사에 위수위라고 외치던 <웃음> 인간의 종족들이 있다고 들었는데만 아니! 야! 미쳤다 이거! 그 종족이 그렇게 진보했다죠? 예술적으로다가? <웃음> 여기서부터 레이아웃을 시작을 해서 이거 어떻게 메고 <웃음> 이거, 이거 노답인데? 잠깐만 이거 막고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막자 여기를 그래, 저거 봐. 지금 조커, 제가, 양국한테 명분을 주고 있다니까, 그잖아. 야, 야, 금방 세워진다, 은근히, 이거. 흥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 예. 네. 그 조커라네, 저. 뚜뚠님네. 응, 알 알지 저그 알지, 양아치가 아주 이거 당기더라고.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죠, 알죠, 아, 알 걔는 알지. 뭔데 그렇게? 아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제공격 을 당했대. 응, 음, 알지, 알지, 알지. 저 친구 고마운 친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전쟁의 왜요? 명분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거든.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얘기? 음, 문단요 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웃음> 동맹의 명분. 충분해졌고 전쟁 명분 음. 충분해졌어 뚜뚜 음. 형님이 뭐 시키시든 아니면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이 알아서 했든 간에 우리한테는 명분이 됐다 어 음. 왜냐면 가만 뒀으면 그건 또 방조죄가 있다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 음. 멋이라는 게 필요 없는 데서 나오는 거 알지 여기에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거지만 계단을 만드는 거야 이야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어 사치품이지 우리한테 이딴 건 전혀 필요 없거든 야, 하지만, 계단이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 고급감! 역시 중대장님이십니다. 사치스럽습니다, 중대장님. <웃음> <야>. <웃음> 어, 어, 역시 요즘에... 사치하면 우리 중대 k 이지사치스럽 h a and Origin, Dangi, 좋아하 c h 하 p 맞지 잘못하면 에이, 안에 그... 갇혀요 어 t c h i p u 들 j 들어어 777동무 엎드려뻗쳐 <웃음> <웃음> 주민 좀비 왔다고 어. 저것도 도전 한번 해봐. 진짜 아예 들어가서 채우세요. 음. 그대로 갇혀 <웃음> <웃음> 아왜 보수를 하고 그래? <웃음> 이게 뚫려있잖아.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뚫은 곳으로 오고 싶다. 야, 이거 함정 만들 수 있겠다. 약간 트랩도어 같은 걸로. 마그마블록 쫙 깔아놓고 입구 쪽에 닫았다가 열어버려서 확 가라앉게 할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 레드스톤 구성해가지고 다이슨 진공청소기 마냥 어? 그러면은 저 다리의 이름은 다이슨인가요? <웃음> 빗소라 여기 안쪽 성으로 와봐라 이거 잘못 건축하긴 한 건데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침대 하나씩 있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성운 안쪽에다가 작업 좀 부탁해요 음, 땅을 가라앉히면서 자갈이 부서지면서 거품 올라오게 음아그 정도로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시간 지연되고 마녀 도와달라고? 아, 무한부활이 필요해?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또 죽는 건 잘하거든 이거 이런 식으로 도배 이거 가능할까? 도배하면 진짜 이쁠 것 같긴 한데 이거 이 넓은 땅 도배 가능하겠냐 아 됐다 주민 된다 된다 어 성공! 야 우리도 아기 낳을 수 있다! 응? 어? 우리도 아기 낳을 수 있다 하잠깐 아, <웃음> 이상한데 <웃음> 그치. 어, 어 맞습니다 우리도 아기 낳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웃음> 우리도 아기 낳을 수 있다! 자. 곧출산 응? 어? 곧출산? <웃음> 곧출산이요? 아 어, 오오오오 가다 출산하러 가라! 고 출산, 고 출산, 고 출산. <웃음> 여기는 아 이렇게 쓱 가면은 붕 이렇게 뛰어버리기 무슨 일이시지? 예. 저희가 두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아세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뭐죠? 그 주민을 많이 확고로 하셨으면은 전에 약약 약속을 하신 대로 주민을 좀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그.. 흰나라 주민이 버그로 예. 소멸했어요 예?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 그 복구해보려고 노력은 해볼겁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살짝 예능인데 이쪽 와보시면은 예제 제가 만약 이름표를 바꿔놨거든요? <웃음> 좀 고의적으로 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아니 이분 큰일날 일 하시네 이 계단이 사치품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장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중대장님 사치스러우십니다. 진짜냐 <웃음> 여기. <칭찬이야, 욕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기껏 성벽 지어놨더니 돌고래 세 마리 들고 들어오는 거 뭐야? 자, 우리도 마무리합시다.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로카 제국에 우리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았고 오늘은 나한테 인사할 수 있도록. 아, 그렇지. <웃음> 오늘은 비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대체 제... 아, 자리 자녀... 소주해 드릴께요! 경리! 아흥! 행! 네! 에, 에, 에, 고생했고 나들! 하늘 일마다 다 잘되고 좋은 추석 <웃음> 보내고 이제 이제 어. 귀한길 조심하고 이제 내려갈 때 말이야 내가 라떼는 네요. 이 내려갈 때이 지도를 보고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이게 차가 막혀서 거기 뻥튀기 파는 아저씨도 있고 막 휴게소를 갈 수가 없었어요, 휴게소를 라떼는